내 아버님 얼굴을 그린 그림이요 어떻소? 선왕의 볼살이 빵빵한 것이 아주 보기 좋사옵니다 어, 그런가? 무슨 소리요? 선왕께서는 원래 결름하셨는데 야식으로 라면을 즐기시오 그렇게 된것이요 무슨 소리요 서남께서 국물만 안 마시면 안붓는다 하시며 짜장라면만 드셨단 말이오 짜장라면 볶음 라면을 어찌 라면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건 예법이 아니다내 서남께서 국물까지 다 드시는 걸 똑똑히 보았소이다 자자 그럼 볼살을 얼마나 줄이면 좋겠소? 볼살은 모르겠고 이마가 좀 넓은 듯 하옵니다 그건 역시 국물을 드셔서 부은 것이오 그놈의 라면 얘기 좀 그만하시오 뭐라? 저 넓은 미간을 보고도 태평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시오? 예로부터 미간이 넓으면 단명할 발자라고 이미 돌아가셨잖소? 어저 콧볼이 제일 문제요 그냥 복화아니요 아버지와 나는 이 코가 닮아 복이 마. 많... 아 저건 3대가 빌어 먹을 거요 난 양자였소 2여년 전에 한 남녀가 있었어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. 그냥 국물을 드셔서 그런 거라니까! 라면 얘기지마 싫어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소? 야, 안에 네, 조용히 좀 마십시오! 전화, 국사가 바쁜데, 그냥 겸라면으로 때우셔서 새로 나온 스파게티라면도 맛이 좋습니다. 볶음라면은 라면이 아니라니까! 아, 되어옵니다 배야 저 불경한 그림을 당장에 불태웠고 저정을얻지라 아, 하나 둘셋 재물. 죄를 불어다 옵니다 내가 그렸느니라 그렇게 왕을 빡치게 한 자들은 형장이있으로 사라지고 이를 교티사와라 하니 때는 반정 노년의 일 왕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섬세하게 이루어졌고 그컨펌 또한 매우 엄격하였던 습였다 아, 또한 돌살과 미간, 팔자주름과 다크서클 등을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었으니 오늘날 20여가지 설정 변화와 나만의 마이스타일 세팅이 가능한 스노우 뷰티 기능의 유래가 되었다. 구세 사람들이 이를 두고 아씨 또 광고였구나 하였다는 점설이 내려오고 있다. 스노우